아이디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희 회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겨울과 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올해 유행하는 트렌드와 접목하여 어떤 방법으로 트렌디하면서도 옷을 잘 입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트렌치코트입니다 이 올해 유행하는 트렌치코트는요 오버핏 코트와 이 클래식한 코트가 있으며 맥시기장의 코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디 방법으로는 요 봄이 기에 크림색 바지나 화이트 팬츠와 코디하면 봄의 분위기를 물씬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죽입니다 올해는 친환경 소재와 비건 레더 자켓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밝은 가죽 색상과 이 다양한 디자인의 가죽 자켓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의 가죽 자켓을 가지고 계시면 화이트 바지로 코디한다면 이 봄에 화사한 코디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이저입니다 이 사실 블레이저는 캐리어 오먼이라면 꼭 있어야 하는 필수템이기도 한데요 이왕이면 여러 개 다양하게 구매하지 마시고요 품질이 좋고 핏이 좋은 블레이저를 구매하시면 이 돈도 절약되고 본인의 가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올해 유행하는 블레이저의 핵심은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와 클럽 자켓이 있으며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입으실 때는 요이 하체 옷은 몸에 맞는 바지나 스커트를 입으시는 것이 좋으며 이 클럽 자켓은 요 와이드 팬츠와 코디하시면 몸의 비율이 좋아 보이며 멋지게 코디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네 번째는 슈트 베스트입니다. 이제 출근과 공식적인 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이 정장과 함께 고급 소재와 정교한 테일러링의 중성적이고 우아한 룩의 베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유롭고 넉넉한 핏의 팬츠와 함께 코디하여 이 격식 있는 자리에 한층 더 우리를 시크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디건과 스웨터입니다 이 봄에는 가디건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몇 가지 색상의 가디건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가디건과 다른 색상의 가디건과 코디하시거나 스웨터와 스웨터를 믹스매치 코디하시면 세련되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브이넥입니다 올해는 여러 브랜드에서 브이넥 옷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이넥 옷은 중년에게는 날씬하게 보이기도 하고 감각적이고 세련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브이넥 옷이 없으시다면 목걸이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요 착용하시면 날씬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지입니다 이 바지는 우븐 바지나 청바지가 있는데요 우븐 바지는 기본적인 색상인 블랙과 화이트와 베이지 그 다음에 회색 기본색이 있고요 핏으로는 넉넉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신다면 와이드 팬츠와 스니커즈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청바지는 편안한 누을 보여준 보테가 베네타의 그 올해 SS 패션쇼에서 이 케이트 모스가 입고 나왔던 롱앤 루즈 핏 바지를 한개 정도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청바지는 젊어 보이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벨트인데요 이 벨트는 우리의 코트나 블레이저를 멋지고 우아하고 감각적으로 보이게 하며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편안한 자리에는 벨트 없이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자리에서는요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액세서리 즉, 숄과 스카프와 가방과 모자인데요 이 숄과 스카프는 사계절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적이고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이게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영상 중에 옷잘 입는 중년분들은 이라는 영상 중에 한 구독자분이 스카프를 착용하지도 않아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스카프나 목도리를 옷 색상에 맞춰서 가방과 함께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과 모자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옷의 단조로움을 백과 모자로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거래하는 회사에첫 대면하는 담당자를 만날 때 모자를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이 좋은 이미지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즐기며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패션 페나시아였습니다